안녕하세요, 아빠 정영입니다. 오늘은 어, LG 트럼 세탁기 15kg 드럼 세탁기를 분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해하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거고? <웃음> 왜안에 오빠 그 트레이드 마크인데? <웃음> 지금 일단 시험 가동 돌리고 있어. 집과 세탁기 환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어,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는 경우는 습기가 적기 때문에 어, 곰팡이나 물때들이 생길 확률이 조금 적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실로 되어 있는 습한 공간, 습식 화장실에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경우들은 물때가 다른 어, 곳에 놓여, 베란다에 놓여져 있는 곳보다는 조금 물때가 많이 낄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쪽은 햇빛도 잘안 들고 습하고 이제 수증기가 증발이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물때들이 빨리 생긴다고 볼수 있죠. 일단 좀는에제세제 고, 이고 대신에 가 응? 우리는 볼트통을 할게요. 오케 하자. 그리고 오케이, 찍기고. 오케이. 그리고. 지키면, 맞지. 조심, 조심, 살짝 으면빠지지으시으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고 그리고. 그리고. 기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가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고요 이그 볼트는 스인레스 볼트라서 자석이 잘안 되니까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어서 뒤에를 웬만하면 이렇게 안에 잡고 풀어주는거죠 보면 여기가 돌기가 이렇게 톱니처럼 이게 왜냐 여기 들어가서 쇠딱 박혀가지고 나중에 반대로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돌기가 있는거지 오른쪽 쇼바 빼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LG 세탁기 같은 경우는 뒤쪽은 에 쇼바가 하나 더 있어요 쇼바가 하나 더 있는데 저기 지금 앞에 두 개를 빼고 통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뒤에는 쇼바가 빠져서 나중에 안 끼고 안 끼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얘가 통의 흔들림이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저 뒤에 뒤쪽에 쇼바가 빠지지 않도록 있겠지만 걸어서 이 판넬 앞에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얘가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쇼바 슈바 뒤에는 쇼바가 빠지잖아요. 예전에 내가 처, 제가 처음에 할때뭐 15년 전에 진짜 잘 모를 때는 요걸 끼지 않고 그냥 해서 막 청소를 하고 조립하고 했는데 얘가 너무 요동을 쳐서 그걸 한참 다시 가서 찾아보다 보다 보니까 이 쇼바는 그대로 잘 꽂아져 있는데 뒤쪽 쇼바가 빠져가지고 이 흔들림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쇼바 뺄 때는 뒤쪽 쇼바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게 한 가지 꿀팁. 한명배까지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잘라내면 새로운 케이블 타이로 다시 꽂아놔야 되는 건 이제 기본이죠 기본. 근데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날아가 있는데 나중에 케이블 타이을 묶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꼭 묶어줘야 돼. 왜냐면 통이 안에서 막 흔들리다 보면 이런 배선들이 흔들리고 빠질 수도 있고. 이 고장이 오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흔들릴 때 소음이 이런 게 고정이 안돼 있어서 소음이 날 수도 있어. 얘가 흔들리는데 이 안에 너트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 열선을 이 플라스틱에 꽉 이렇게 꽉 맞아줘야지 물이 새지가 않는데 어떨 때는 여기서 물이 똑똑똑똑 셀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안에 있는 너트를 좀더 조여주면 이 안에가 꽉 밀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요거아 어... 청소하고 나서 조립할 때 나머지 다 했는데 갑자기 물이 막 <웃음> 밑으로 새거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기가 있기 때문에 모터도 있고 배선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좀 물이 다면 위험한데 이런 걸 빼먹는 경우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이거 꼭 이렇게. 조립하고, 클립하고다하나씩 확인하고, 나서 조립을 하는 게좋으세요 이렇게. 빼고 물 이렇게. 빼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렇게이 그리고 이제 아우치부와 물때가 어, 많네요 확실히 화장실이 습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 <웃음> 와 화장실이 습하니까 물때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원래 드럼세탁기는 통에는 많이 아, 타일인데, 아. 통에, 많이 통에 많이 안 끼는 스타일인데 음? 통에 많이 끼었어 진짜 많이 끼는 거예요 일반이랑 돌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드럼이 통에 많이 안 끼는 거예요 일반세탁기는 통에 많이 그 다음에 여기는 1 7 m m 이렇게 풀내고 우와 아, 내가 오마이갓도 처음 참... 우와 나 어떡해 나. <웃음> 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분해하면 이 건조기까지 분해를 하는데 건조기를 다 분해하는게 아니라 이, 이쪽은 이제 뭐 구압세척을 쏘든 손으로 닦든 뭐다 닦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건조기, 송풍구 건조기 자체 송풍팬은 다 뜯어내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건조 덕트예요 덕트 덕트가 여기를 통해서 밑으로 뒤로 쭉 연결돼서 이 아래쪽 아래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압세척기를 여기 쏘고 여기다가 구압세척기를 꽂아서 그냥 쏘고 여기서 떼가 나오고 그냥 말아버리죠 근데 사실 이 덕트를 아예얘는 아래... 먼지가 올라오고 아래는 뜯어보면 자물때 물이 닿기 때 물대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안쪽에 물대 이것좀 임팩트를 가지고 한번에팍 풀어내면 되겠지만 임팩트를 릴 하면 안에가 뭉개져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은 복수로 살살 손으로 먼저 풀어주는게 좋아요 헛돌면 또풀는 방법이 있긴 하죠 보면 스파이더 뒤쪽이 이렇게 해서 뗍니다 뗄 스파이더 뒤쪽이 이때들이 빨리 다같이 돈다고 생각하시면되죠 하... 근데 이때는 그렇다치고 스파이더가 왜 안풀릴 안때 아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아까 스파이더가 있고 스파이더에 스파이더를 뚫어서 스파이더랑 얘랑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니까 이 날개에, 이, 세탁기 옆에 측면에 있는 날개 부분도 풀리지가 않고, 스파이더도 붙어있는 상태에서 띄어지지가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자 볼트를 풀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네. 볼트가 여기 너트 보이에죠 너트. 너트에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빨갛게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는데, 록타이트가 오래되고 딱 붙어버리면, 열을 가해서 녹여야 되는데 열을 갈 수가 없죠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그런데 그냥 풀어야 되 그래서 그냥 풀려야 되는데 얘를 그냥 풀러버리면 옥타이트랑 이 너트랑 이 너트랑 한번 닦고 싶은데 볼트에 있는 옥타이트랑 너트에 있는 옥타이트랑 볼트 너트가 붙어버리면 너트가 어떻게 바뀌 있냐면 지금 플라스틱으로 육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육각 너트를 박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가 아주 얇, 조그맣잖아요 평평하지, 평평하지도 평평하지 않고 딱 너트가 들어갈 자리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딱 맞춰놨는데 얘 만약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완전히 고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너트랑 볼트랑 같이 돌아요 같이 돌면 요 겉에 플라스틱을 뭉개면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풀려도 안에서는 계속 헛도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잠깐 찍게 집사2장 <목소리도> 이렇게 모든 청소가 끝났습니다. 안에 베킹 이런 부속품들, 자 볼트 하나 하나까지 다. 스파이더는 좀 사근데가 많아서 사은곳 빼고는 때는다 지워졌습니다. 좀 녹도 많이 쓸었고. 푹그 이렇게 라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 알찬 정보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웃음>